<웃음> 와우 오. 와우 와우 이거 엄청 크네? 여기 의자가 있다. 어? 오! 아, 오, 벽버기, 높아졌어. 뻑뻑이 의자. 어때? 근데 좀 너무 허물거려 혹시, 이거? 드디어 고정됐다. <웃음> 아, 아빠! 여러분, 조심해야 돼. 롤러스케이트가 되는 소리. 여기 좀 내려갈 길이 없어. 안정감이 싹 있어. 어때? 안 흔들거려. 이제 물 넣고 들어가면 안 미끄러지네. 그렇겠지. 무거우니까. 주쇼. 어, 응. 어디 갔어? 빨리, 뚜껑 오픈. 저정 열어봐. 뚜껑 오픈. 심심해 보이는데? 네. 응. 아! 촤 <웃음> <좋다. 웃음> 어우 뜨거 입장하시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. 쌍마상 <웃음> <웃음> 골뎀 아, 그 위가 되게 넓다. 굉장히 넓어. 이렇게 기대면서 볼수 있어. <웃음> 내건디 응. 더워? 너 터미너, 터미너, 너 터미너, 미너너 터미너, 터미너, 터미너, 터미너, 터미너, 터미너, 터미너, 터미